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어,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여러 국가 기관에서 그 지원하고 있는 교육들을 듣고 난 뒤에 수료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과도하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그쪽에서 맡고 있는 회사에다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회사에서도 지금 이제 이번 연도에 프로젝트를 투입할 그런 신입들을 이제 미리 뽑기 위해서 추천들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회사들한테 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면접 기회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 기회가 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력서들을 또 이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우선은 다행히 예, 면접 기회들이 많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면접을 가면은, 예, 면접에 가면은 또 면접을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많은 자신감들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질문이 오는 거죠. 이제 면접들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불안하다는 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몇 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은 면접까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스펙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학력적인 스펙들이 있을 거고 영어 스펙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뭐 자격증 스펙이 있을 건데 사실 모의킹 쪽에서는 기술적인 스펙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대기업 금융기관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스펙들을 보고 있겠지만은 어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스펙들이 채워진 부분들은 어 지정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어몇 군데는 이제 대기업 되다 보니까 스펙들을 원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어 지정 컨설팅 업체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소규모 그 컨설팅 업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이에 킹 컨설팅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그룹도 있을 거고 요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력서를 제출을 할때뭐 선배들한테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고 나름대로 요 그룹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력서를 제출할 때도 요 그룹들 중심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아우 여기는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해가지고 한요 정도 그룹까지 정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력서를 제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접까지 기회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요쪽 그룹한테 이력서를 줬는데 우선은 면접까지 기회가 왔다는 것은 이 정도 그룹 쪽에서 지금 현재 이런 스펙들을 요구하는 기술적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면접까지 갔다는 것은 아 내가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했다. 이제까지 공부를 잘했다. 학원에서 공부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면접까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 그러면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자기가 준비했던 기술들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죠.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이 면접관들이 이제 어떤 질문들을 했을 때 흐름대로 잘 흐름을 타면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자기가 표현을 한다거나, 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가 안 됐거나, 두 번째는 이제 면접 태도 같은 거죠. 이게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은 그 면접 때 긴장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뭔가 어 이제 면접가들한테잘못보이게 표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기술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 채웠는데 면접에 몇번 떨어지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살짝 저는 어 시간을 가지고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이 이력서에다가 표현을 했던 거. 이게 그러니까 일부 조금은 포장을 했겠죠. 진실되게 이력서에다가 썼긴 썼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요소들은 조금 포장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했는데 그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익혀야 돼요, 이제는요. 그 방법들을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이제 급해지잖아요. 이제 면접 몇번 떨어지고, 어, 이거 취업해서 이제 이번 분기에 뭔가, 어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신입을 안 뽑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압박감들을 계속 가지다 보면 바빠져요 그러면 계속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력서들을 뿌리고 또 면접까지 갔는데 또 떨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을 표현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시간이라고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뭐몇달 동안 준비를 하라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자기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요소들은 이미 채웠기 때문에요. 요 시간들을 더 집중해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번, 어, 누구한테 검토를 받아도 되고요 근데 그 검토를 받을 때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선배들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웹캠이나 그런 것들은 다 있잖아요 웹캠은 뭐 노트북에 다 붙어있고 그 다음에 웹캠 뭐 하나 사면 되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죠 찍어가지고 한번 자기의 면접 태도나 그런 것들이 괜찮은지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도 이제 처음 취업을 할때 제가 어, 발표를 굉장히 못했어요. 사실 지금은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술을 하고 있겠지만, 은 누구한테 표현한다,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어,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이야기하지만은, 오죽했으면은, 강사나 아니면은 이제 저술로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뭐, 당신은 어떻게 그걸 할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들은 거의 안 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아직도 좀 표현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많이 저도 익히는 중인데 처음 취업할 땐더 심했죠. 누군가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대학교에서 앞에서 발표한다는 건 정말로 꿈에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하루하루 내가 했던 과제들에 대해서 일부러 발표를 했어요. 뭐한 20분, 30분 발표를 하던 내가 과제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칠판에다가 이렇게 보드로 써가면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PPT 작성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A3 시큐티가 이 제가 제 초년생 때 다녔던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 볼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이 1차는 그냥 실무 면접이고 2차가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PPT 발표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었죠 어 심리적으로 굉장 부담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고시원에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지고, 한 5일 정도에서,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고시원에 올라가서, 정말로 큰 소리로 계속 발표를 했어요. 이게 10분에 맞춰야 한다, 5분에 맞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다 보니까, 5분 동안 맞출 수 있는 그 발표, 표현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래서 타이머 맞춰놓고 내가 여기서 내가 준비했던 이 기술적인 요소들을 내가 5분 동안에 발표가 잘할수 있냐는 라 것들을 정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10분이면 10분에 맞춘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고시원이다 보니까 주위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건물들이 많으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옥상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지금 뭐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절실하니까요. 절실하잖아요. 제가 요거 안 하면 회사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 먹고,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들을 절실한 것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부터 며칠 전부터 저는 그냥 집에서도 큰 소리로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5일 정도 그렇게 준비를 했듯이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는다고 이렇게. 어, 상상을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내가 30초면은 30초, 1분이면 1분 동안 말할 때 이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을 대해서 다 발표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면접 태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준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찾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면접까지는 간 거잖아요. 근데 면접에서 보통 떨어지면 은 다시 그 회사에서 입사를 기회들이 없어질 확률들이 높습니다. 확률이 하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시 입사를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서류에서 그냥 막 그냥 서류에서 한번 떨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류에서 떨어지면은 그 실무진이나 팀장님들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잘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분명히 팀장님 입장에서는 아 기술은 좋은데 우리 조직에는 안 맞다라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팀장님이 나갈 때까지는 그 회사에다가 면접을 또 봐도 똑같은 인식들이 박혀질 확률들이 많죠 그리고 면접까지 갈수 있는 확률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어, 가고 싶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A라는 업무를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력서들은 분명히 다른 회사 쪽에서 다 면접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 분명히 기술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 다 채워서 다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면접에서 계속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를 A라는 회사를 면접 기회까지 왔는데 또 떨어지면 은 정말 그때는 아쉽잖아요. 많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어, 입사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건데요. 더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난 뒤에는 한 번쯤은 시간을 조금은 어 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면접까지 갔다라는 거, 여러 회사에서 면접까지 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요소들은 채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 특히 자기의 기술들을 표현한 것,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의 기술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할애한다고 해 가지고 몇달 동안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입니다 며칠 동안 할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정말로 준비됐다 싶으면은 잘 한번 예,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잘 이렇게 어, 어 준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어, 다음 분기 정도에 또 아니면은 또 추천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